구독과 좋아요, 를 부탁해요. 제발. 뽑기 꽁법 자, 일단 n 법 p 법하고 올게요 자 o 법 가면 n 법자 o 법 가면 n 법 p 법 달려라 n 법사천개몰라면 8번을 이겨야 한다고? 8번 Kung p 오늘 어차피 열두 시까지 할 거니까 저 잡아보자고. 아 역시 그, 이거, 이거 똥이다 똥이야. 아 씨. What the fuck? 자, 장난치나. 나이세 개짜리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자 뽑기 한번합니다 이것도 꼼 뽑고 갈게요. 출발 제왕이가 이게 검은 깃발이면 안뜬대 이게 무조건 뭐 검은 깃발이지 뭐 다른 색깔일 때도 있니? 자 계속 안 나오네요. 역시 혹시나는 역시나 이것도 딱보니까 날렸다 이거 그치? 아..씨 날렸네 한번더 한번더 갑니다 노란색일때 무조건 뜬다고? 아.. 진짜 계속 까만색인데 이것도 그럼 날렸네 아.. 진짜.. 진짜 똥손띠.. 안하고 왔지 이거? 아.. 나이스 다 이거.. 와.. 진짜 안 뛴다.. 아, 이게 똥손이 아니라, 반다이에서, 아, 잘못, 아, 이거 맞나, 이거? 반다이에서 나한테 저주를 건 거야. 아, 징하다, 진짜. 오나미 오성? 이건 내 일부러 또안 돌리고 있않니 요거 요거 한번 갈게요. 이건 한번 갈게요. 출발. 가자. 또 까만 거야. 루치 나와라. 루치 나와라. 안 나올 것 같지. 아. 아. 아. 한번 나온다. 여기 공짜. 이제 황금기갈것 같지 않니? 아. 개극혐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휴 호님은 나오는데 나는 왜안 나오는 거야? 와 이렇게 계속 날린다고? 야 미쳤다! 아! 자 간다. 자 아, 이거 일단 은 티켓 뽑기. 너네랑 나 같이 볼게 나도. 자 티켓 뽑기. 아. 아, 또 까만 깃발이. 타시기 조로 루피 캐버디 모건 알비다 나미. 앙오 로빈 날렸네. 샤 아. 근데 이거 건너뛰기 누르면 유튜브 하기 안 나오잖아. 너네도 봤을 때 재미없, 재미없잖아. 파메차. 자! 공복빙맘 3회차! 공복빙맘 3회차 공복빙맘 3회차 입니다 그럼 뒤에 또한번 뽑을수 있어요 과연 공복빙맘이 나올것인지 공복빙맘 3회차 공빙3회차 공빅 공빙3회차 공빅 공빅 3회차. 출발 공빙3회차 자 금길 금길 야 뭐건 요.. 오아씨아 아, 미... 폭풍 아.. 폭풍으로 필해 장난치나 지금 씨.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아아.. 아, 아 금길 탔는데 폭풍으로 피 나왔어 아.. 진짜 개극형 <웃음> 자 마지막 다회차 출발 오! 화두께, 화두께! 화두길 자. 뭐야? 이거 레일리 아니야? 오, 레일리, 레일리 왔다! 오, 레일리 왔어, 레일리! 오! 오, 레일리! 레일리, 레일리! 레일리, 레일리! 명화 실버즈 레일리. 와허. 이 레일리 100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쭉쭉 가요. 레일리 나왔어요. 역시 죽으란 법은 없어. 아, 역시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맨 마지막에 미친 척하고 열번째 공복빙만 빡 뜨면 좋겠다. 명왕이가 오늘 또 풀감 해주니까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 좋은 일이 공복비마가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공비가있으면 대박인데 진짜 대박인데 진짜.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구나 아 레일리 떴다 진짜 기분 엄청 좋네 드디어 씨아 레일리 85 됐다 아 아 이거지... 아...